청장 깨... 시... 아 맞다 이거... 이거 워야는데 잠깐만 아 저거 어떻게 지우더라? 아... 저거 맞다 지워야돼대다 나오는데 이번판 잠깐 패스하고 어... 이번판 제가 패스하고 잠깐만요 아무거나 아무거나 아무거나 아무거나 이단 가려주고 자 이쯤에 이 됐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린 퀴즈 진행할 거예요. 오. 가봅시다. 버드맨 왔고, 리나 왔고, 이안이 오셨고요. 볼까 밥그릇 같은데, 밥그릇 뭔가 막 그리고 있는데, 버드맨이 버드애님. 버드님이 그림 좀 그리죠. 복주머니 아, 뭐지? 자루 같은데 뭔가 뭔가 자루 같은 게 뭐야 이게 뭐잉슬라임이야 자루야? 어 뭐지? 뭔가 되게 세세하게 그리고 있어요 칼자루 칼자루였어 <웃음> 세상에 어, 베르네 어서와요 어서, oh. 아, oh, sorry, we just to, we now play the catch mind drawing game, drawing. 번 1, 2, 3, 4, 1, 2, 3, 4. 어 오셨고, 뭐지 이게? 그리고 계신 건가? 풀? 국? 한글 자라서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뱀? 산? 산? 뭐지? 아문안이 어서와요 뭐지 이게? 뭐뭘 뭘, 그리시는거지? 이안님 이안님 뭐 그리고 계신거 맞죠? 이는 뭐, 뭐지? 뭐뭐뭐뭐 쓰다, 뭐뭐뭐뭐 쓰, 뭐뭐뭐야 아직. 맞혔어. 오, 정답 천사의 키스. <웃음> 오, 맞혔어. 프로토스 뭐야? 프레데스 뭐고? <웃음> 자, 아, 버데닝. 글씨가 많아. 여섯 글자. 여섯 글자. 와, 저 어려울 것 같은데 여섯 글자. 카이루 r 리 s o We not play 마 a b i n o w After one hour, s 마 b i n play. one hour, e h o u r s a o e h 꼴찌가 말하는 글자구나 <웃음> 땡땡땡을땡땡은땡땡땡 욕하는 건좋았땡 땡땡땡. 땡땡땡. 땡찌 땡땡는? 땡땡땡 야 이런 것도 있어? <웃음> 아 다들 에이 카이루 could you recommend Japanese m 마빌 유튜버? recommend recommend please 자세 글자 지고는 못 살아 b 이나 b 네 m Bim, Bim, Bim, Bim, Bim, b i 배가 고픈 건가? 배고픈, 굶주림 로젠즈도 나와 나가 뭐지? 오우 야스성가대요 recommend please recommend 오 맞혔어. 오. 아, 다 리나. <웃음> 왜? 야, 이걸 어떻게 맞춰? 어렵다네 글자. 아, 또배고 빠진다. 과일 하나 먹을까? 안 해도 되죠. 과일 하나 가져올게요. 배 먹던 거 먹성 안녕하세요. 뭐지 저게? 뭐지? 구보리? 구보리도? 구곡식도? 인구밀도. <웃음> 야, 미리 <미일이> 하얀색이잖아 근데. <웃음> 인구밀도. 오졌다. 뭐라 하는 거죠, 친구? 어깨 어... 부정제 NO! It's okay, I just, I just uh, curious I just want to know If you want, if you, if you okay, if you could If you don't mind, if you mind 한봉금님이누시죠 아니에요. 히틀러 아니에요. 이거. 스리머 아, 스트리머, 히쿠지, 히쿠치, 히쿠치. 히쿠치. 어, could you type on English, please? 음. Could you type on English, please? 중형차, 스니 모임 여자. 그러니까 중형, 동생일 거 아니야. 중형차,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야. 아, 이형, 우리 중형차야. 중이니까. 야, 이런 느낌이었어. 약간 부족했어요, 살짝. 생각 했 어？아이 스님 이 이제 중형 차야 중중쪼 약의 셋서 방금 습 미안 뭐야？얘 종이야？아 종들 이야？저게 <웃음> 아 센스 좋았 다. Paul? 세팅 세팅 세팅 됐다 철자밧출 잡을게요 오지 이게 문구? 출구! 아아아아아 안 아, 아, 됐어 네번 English please. 먹방 하듯 그림 그리네. <웃음> 다음면안 돼요. 난다 좋은데. <웃음> 먹방하면서 그림 그리고 게임 하면 다 좋은데 하면 안될까 너무 야박해. 못 됐어. 안 봤어. 자뭔가 그림이다. 뭐지 이게? 갑옷? 어뭐 갑옷이었어 진짜? 종합 채널임. 그럼. 종합 스트리머 다 한다고 와이갑옷이어 바로 맞추네. 야 아, 광대님 자. No, no just yes. Yeah, streamer name, streamer name. Could you type on English? Because I can't type Japanese. 뭐 하신 거지 자. 오래 오지 뭐지? 오지 뭐지 저지 탄소? 탄소, 질소, 자갈, 가루? 아니오요 말리는 지 건조? 조 알리인것 같은데 뭔가 유리아니고요 염전 소금 아소금이었어야나 같으면 소가 금들고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각자 개성입니다. 솔직히야, 아마 잘 표현해. 캐치마인데잘 표현한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들. 에이? 자, 뭐야, 자. 손대. 우미관. 아제란 이거 너무 하시네. 뭐야, 소가 뭐야? 소한테 등급이 내렸어. 몰아 쓴표 꼬리표야 꼬리표 했어 근데 손은 왜 레벨업 했다 이렇게 빵뻥 나와야 신기하네 자세 글자 땡땡땡 어뭐 할까 어뭐 할까 어, 제가 아니야. 제가 아니야. 이거 하고요. 제가 처음 검사 잠깐. 이거 하고요. 아, 쉽게 할거아니 아하하 맞췄어. 자, 볼까요? 손수리 갖고요. 다시 볼까요? 뭐였죠? 자, 천오명 감사합니다. 뭐죠? 안녕하세요. 데드바이 데이라이트 스트리머 로젠 제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데바 데스트리머고요. 마비독이 가끔 취미를 해요. 네, 가끔 마비독이 취미를 합니다. 말 조심해야 돼. 이 클릭이 금방 따인다니까 이게 또 티구치. 어, 땡큐, 땡큐. 히구치 오케이 땡큐 땡큐 내쳐 봐야지 천원 감사합니다 꼭안 했다고 좀만 기다려달라고 오. 어? 히구치 안나오는데 히구치 고고와 고 고고와 뭐래? 디스 이거 마비형인가? 디스 아이 친구라고? 들어오자마자 대바드 스트리머 어 아우 어서 와라 방송 끝나니 흑역사 몽집야너 <웃음> 들어 아오야 컴온 대바드 스트리머 스타 스트리머 마비점 스트리머 오졌다 님들 내가 데, 내가 마비노기 내가 트위치 트리 이게 보여져 있다 안 되겠네요 님들 봐봐 개 어이가 없어 제가 오늘 이거 오늘 제가 이거 뭐야 저 보여줄게 있어요 제가 어있어어 클리어 있다 봐봐야 봐봐 이거 봐봐 자 보세요 로젠 인제 사이트가 있거든 야야 마비노기 230시간 했어 대바드 18시간밖에 안했다 세상에 <웃음> 세상에 마비노기가 230에 대바드 18시간인데 대바드 스트리머를 불리고 있다 어떻게 이렇게 멋질 어떻게 이렇게 멋있을 수가 있나 이게 또 수치가 이렇게 있는데 오졌다 진짜 졸렬하다 나오고 있죠 졸렬하다 나오고 있죠 바로 채널 방 여기 자유 팔 채널에 11번 로젠젠 비밀번호1234 자유 팔 11번 로젠젠 1234 뭐지 로하다 추젠젠 이란 이저 팩트가 저기 있구만 자 보죠? 단줄 나오요. I've been able to understand m a r i n g a e once, and I've been there ever since. Understand m a r i n g a e Oh, oh, you play long. You you play Marvin g y o u long play, right? 수젠젠 로아다. 이렇게 수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아오 왔어? 누가 아오야? 이게 아오야 이게 설마? 뉴스타? 아오니? 너 되게 고인물 같다. 자 여덟 명꽉 찼습니다. 아오야 되게 고인물 같아 재. 마인드는 그거 아니고 상관없어 뭐, 이거 뭐지 여기 제이바이와 쌈봉구님이 엘리님이신가요? 아, 부각대요 자 다음판 갑시다 가자 아웃한가요? Let's 스플레이자 저부터 몇 글자 두 글자 아 이건 쉽다 이건 쉽다 딱히 뭐라 표현할 게 없으니까 그냥, 어. 그냥 쉬운 걸할게요 그래 졌어 이건 좀 쉬워서 너무 쉽다 이거 점소라니 흑우라니 오졌다 If t i m a in Japanese, you can see h i g u c h i playing the Mabinoki. Oh! Really? She, she play... She like it? She's i a famous, famous Mabinoki player? In Japan? 근데 일본에서, 근데 한국 외에는 마비 b i 텐츠 만드는 친구를 본 적이 없는데 뭘까? 버젠이 뭔가 그리고있죠 그치 2 2만원먹이업이긴 하죠 로젠젠 나오죠 바로 또 뭘까 저게 슈젠젠 20포인트? 뭐야 이게 포인트 적립? 포인트! 금이라고 두 글자 하지 않아? 두 글자 생각 중 생각 중이십니다. 이 틈을 타서. 시간 친구가 누군지 보자. 잠깐만. 나 궁금하다. 이 친구가 마비노기 한 친구예요? 뭐 약간 저 저건가? VR 저건가? 버추얼 유튜버인가 버추얼 유튜버인 근데 마 근데 마비노기 마비노이 있네. 마비노기 뿐만 아니라 근데 다른 것도 많이 하다 보는데. 자, 보자. 자. 아버츄얼 유튜버인가봐. 오 뭔가 하드스 엄청 많은데? 이거 삽고임물 아닙니까 이거? 야 이거 삽고임물 아니야 이거? <웃음> 이거 범접할 수가 없는데 느낌이. 이거 한두번 해본 솜씨가 아니야. 아, 1번에못수직인이느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자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0 되게 충전? 충전? 만원 충전? 저패탑 채로 내 월수는 없다고? 어 가능할 것같아 솔직히 말해서 어. 인정 어려웠던거 넘어갈게요자 어? 유로 이게 근데 왜 유로 유로인건지 o w you know, 다 o u know, y n k you c a i r o t h a n k you s n e s y e a l l y h a r d p l 어? a y e r k s o h you k n o n y pets n y pets. She has s o m a n y pets. 자음. 뭐지 이게? 그래스? 뭐지? 어려운 건한 패스하세요. 괜찮습니다. 뭐지 이게? 뭐지? 어 지웠어. 마음에 안 드나 봐. 대바디하실 오늘은 발체하이오 대바디아옥까지. 할수있지 <웃음> 어쩔 <웃음>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감사합니다 <웃음> 개고 조력자가 누구냐? 물어보자 조력자가 누구냐? 마셨어 <웃음> 창조력 어, 발도수 암살 암살자 나오고요 상상도 못했다 창조력 얻었죠? 아 쉽지 않았다 아니구요. 뭐야, 저 뭐야? 마창누구야 뭐지? 잘그리 e r y t 뭐지? 켄타 우로스 나우. <웃음> 뭐지? 병사 뭐지? 뭔가, 그리, 고 있긴 해. 뭔가 그리고 있긴 해. 창벽 아니야 뭐지? 뭐지? 아 투사였어 아 투사 야나 오늘 잘 맞추는데? 긴말 그만 보내세요 를 디게달리나야 아, 카톡 괜찮다. 지난번에 새우를 뭐야 넘겼어? 어려운 거에 납다. 서요날좀 춥던데. 대바델 오전에 나오는 또. 나가. 나가. 패스했어? 어려워? 헐, 뭐길래? 어 뭐길래? 어려운 게 하나 봐. 세종대왕 예리에 있다 한국은행 오 어? <웃음> <웃음> <웃음> 역시나 예리 끝이라고? <웃음> 직선을 <웃음> 모졌다 직선 음주 방송인가요? 아 아니요 술 먹고 싶다 아, 아 내일 술 잔뜩 먹어야지 아네 글자 네 글자고요 술먹방하냐고요 가슴살 먹는게 의미가 없어요 어잉? 진짜 세종장 같은데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뭐야 부상전화 뭐지? 어잘 그리신다 d u d e 아 <웃음> 오늘 잘 맞춘다 <웃음> 어나 오늘 잘 맞추는데 오늘? 아 어려운데? 아 어려운데 이거 아 뭐로 하지 이거? 아 어렵네 병이었어. 이렇게 하면 요 탄저병 이름이 탄이야. 재미도 없고, 뭐 맞추면 도대체 맞추면 어이 맞췄구만. 그래서 결국은 어이 글라 먹은 이유를 어, 자, 모지작에 죽에서 나오고 있대. 뭐지? 이게 뭐야 이게 어, 지리산이었어? <웃음> 개떡났 코인 나오요야 오늘 잘 맞춘다 세일째구요 케마 부분도 녹음하니 고양이 호랑이 도, 오늘 다 나오죠 떼걸로 도야지 뭐지 묘짜리 영양 펀티. 나 잘했어요 그렇게 쓰는게 안하 너. 그렇게 쓰는게 안하네 게안 응. 아니야. 이게 뭐야 또왜나그래요말 조심해라 다들 알지? 말 조심해라 유튜브 잘가 로제말 조심해라 다들 어? 꺼내는 말 지켜본다 조심해라 최고 아닙니까? 제뭐 지? 제 뱃살 나 가라, <웃음> 뱃살 나 가라, 제 땡땡 가 최고 아닙니까? 무게 방송 나오 스타 네저털 은, 너 뭐야? 제 땡땡 가 최고 아닙니까? 재미, 이 안되는데 제 땡땡 땡땡가 최고입니까? 개그 염치 <웃음> 염치 뭐야 나이 뭔데 재치 재치 이 사람들 부정적인 것밖에 생각하네 진짜 어? 아니 이렇게 부정적이라네 사람들 진짜 어? 너무하는구먼? 여러분들 진심 잘 알겠습니다 너무 하시네 진짜 대바데스트리명이게 재치가 <웃음> 방송 이미지 아닙니까? <웃음> 아니거든? 저 방송 어? 다르, 다르거든요? 내가 재치가 없다고요? 돈을 안 그런 말할 거면은 돈을 떼이면서 하세요 그럼 어쩔 수없어요두 글자 반박해봐 <웃음> 반박불가 <볼까? 웃음> 자 오 글자 뭐지? 돈 내고 욕하기 어, 어느 언, 언, 언, 언, 언, 언, 어느정도 언, 언, 언, 언, 언, 언, 뭐지 언, 언, 구슬? 가능 게. 뭐 가능해 <웃음> 뭐지? h <에어>. 지 어!? 어? 아우님 빨리 주세요. 어!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h! 기암이 이겼다. 아 이제 어 아! 자, 마지막 문제 매지만 마지막 문제 마왕 뒷돈 받고 맞추는 거예요. 뒷돈 받고 맞추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맞추는 것도 뒷돈을 주고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약간. 아니야, 그래. 내가 맞출 수 있지. 그뭔 맞... 너무 하시네. 아, 내가 맞출 수 있죠. 자, 불신왕 어? 책상 밑에 내가 두시지. 어, 어졌다 진짜. 자, 두 글자 그려주세요. 이렇게 불신, 불신, 적이됐잖어 어, 불한줄 알았다. 청소. 뭐지? 청결. 어. 나도 이건 진짜 놀랬다 아니 아니 아니 아 이건 나도 좀 놀랬는데 아니야 생각 중이 생각 중이야. 생활 중이야. 만 하나정도 틀려주지 않았어 아일등 아씨 웬일이야 나 오늘 잘 맞추는데 어우 오늘 쩌네 좀 쩌네 자 막판 가겠어 막판 해킹 그냥 오저 하, 진짜 어? 자 막판 막판 막판 갈게요 거거 고저 맞아요 하나 빡 집중 간다 아 어려운데? 오셨구요 <웃음> <웃음> 형코미디엔이 뭔지 몰라? 야 원래 캐치마인드 이런 거야 원래. 어? 아 원래 캐치마인드 이런 건데 이사람들뭘 모르네. Animation Chibi Marco. Animation. Oh. Animation. No, it's just a play game. o k okay, a f t e r this, after this game, we play the m a i n o g i After t h 몸속에 악마가 시었나 뭐야 도망자? 망자? 도망자? 망자? 퀴자? 퀴자? 축자 아, 공자야공자였어 자, 이하니까 네 글자 아김절이나서세요 어, 사도 못한 자 귀여운 표정들, <웃음> 내가 제일 싫어하는 표정들, <웃음> 내가... 내가 제일 싫어하는 표정들, 진짜! 혼밥 솔로, 혼자, 다수, 다중, 대중, 뭐지? 방송, 집단. <웃음> 아이 꼭 저를 써야 합니까? <웃음> 내 이야기만 나 욕한다고. 으이 로젠이 나와야지 으이 감사합니다 다 안먹었니? 자 1분 나왔습니다. 과연 만들것인가? 아 사이였어. 맘서치할라했을에서사이버어 말춤을 그릴 수는 그릴 못 끔다. 이게 뭐지? 어, 쫙쫙 그리고 있어. 뭐야 뭐야 뭔가 쫙쫙 그리고 있어. 어, 이게 뭐지? 한채회식 이거는 아 이거 어떻게 이거를 이거 뭐야 야 이제 사람 이름 사람 이름이야 일단 아 이거 어떻게 하라고 이거를 어대북인데 어서 오세요. 네 채널 지 아, 이번에 막판이에요, 막판. 막판, 막판. <웃음> 아, 이거 너무 어려워, 이거는. 아, 이건, 이건 진짜 어려워, 이거는. 어? 네, 근 이거 하고 마비노기 할 거예요. 아 w 시자유 채널 8의 11번 어 로젠 제 h 번 l d child c h i l 요 c h 님 아이디 닉네임 좀 child c h i 네 씨름이야? 이게 뭐지? 쓰읍, 뭐지 이게? 빨간냐파았냐 매트릭스 약양약먹으라 저렇게 한다고? 뭐지뭐지뭐지뭐지뭐지뭐지뭐지동지뭐지뭐지뭐지뭐이뭐지뭐지뭐이뭐지뭐지뭐지뭐지뭐지뭐지뭐지뭐지뭐지뭐지뭐지뭐지뭐지 뭐지, 뭐지, 뭐지? 뭐지, 뭐지, 뭐지? 아, 완투였어. 완투가 뭐야? 와, 거울 좋게 하네. 신기하네. 이건 둘이 진짜 카톡 나왔다. 이거 진짜 야, 이거는 진짜 둘이서 카톡 했다. 이거는 제 <웃음> 뭐야? 한글자야? 공다재 완투라고 해요. 아, 나 몰라서. 나 야구를 안 받아보니까. 하죠 로젠 나오고요 유튜브 구독 좋아 팔로우 감사합니다 m Bam Bam Bam Bam Bam Bam Bam Bam Bam Bam Bam b 고 m Bam Bam b 뭐지? 이, 이, 이 땡수? 홍역이었어? 이천 이천삼 뭐야 이게 금, 뭐야 자 글자부터. 타입 고고 자뭐 하는 거야 이거 싸이야 야 뭐야 뭐야? 가수 이런거 같은데 누구야 쟤? 이재원 누구지? 뭐지? 강란이의 최단이 다 나오고 뭐지? 뭐지? 뭐지? 무슨 무슨 셀? 나 몰라 쟤들 뭔데? 뭐야 나는 사람 JTL? 아, 아재요 누구지 몰라 형 JTL 알아? 베르디님 나이가 몇이에요? 쉽게. 쉽게 쉽게 아 바로 맞추네 씨. 야 씨. 나무 이렇게 위대하다 야 이거 맞추네 이거를 얼마 전니 <웃음> 친구가 오셨다 해 볼까 아, 이 시간에 소고 기고 오고 라고오늘오 뭐야 뭐야? 만치만 오고 나면 오고 자 빠르네, 진짜 아... 진짜... 아... 조금만... 뭐하냐... 바로 가지 않아 이거 또... 자, 마지막이네, 마지막... 아마 데브키님이 마지막이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와서! 맞췄또 이것도 자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여기 또 아오가 1등이네 이번엔 또아나 이번엔 하나교못 맞췄네 하, 참. 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캐치마인드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그러면 녹화 종료할게요 녹화 종료!